하야야야야 라라라 안녕.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? 잠시만요. 이거 너무 어두워서. 이거 왜 세로로는 안 되지? 잠시만요 잠시만요, 여기서 해야겠다 가로로 그냥 해야지 어, 뭐야, 가로로 하는 거 얼굴이 안 나와 하이 오늘은 제 손목 보고 여러분들과 안녕 남매 피입니다 오늘 제 손목 보고 네, 하신 보시면 돼요, 여러분. <웃음> 아니 얼굴이 안 나와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,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, 이렇게 해야겠다. 됐다 너무 아래에서 보는 각도인데. 좀 무섭죠? 오늘 예, 메이스토 분장을 하고 공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연 안 보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하니까 댓글들이 왜 여기 이렇게 밖에 안 보여? 댓글을 어떻게 봐야 돼? 댓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? 정말 댓글을 댓글을 가로로 이렇게 읽어야 돼 고마워 아, 예 오늘 매피스토 프레스코를 아까 3시에 시작하고 저는 대기실에서 계속 쉬고 있었어요 오늘 8시에 또 공연이 있어서 약 1시간 뒤에 네, 또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들고 해야 되나? 네 오늘 프레스코를 여러분 보셨어요? 뭐 초대란 건 아니지만 예, 그,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고요? 방금 먹었습니다 네, 7월 달에 맵피스도 본다고요? 유경 씨, 네 7월에 만나요 음, 이렇게 하니까 좀 파랍다 이거 어디다 올려놓을 데가 없나? 네, 안 되고 아, 이거 벽에 붙이는 거나 샀는데 이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까? 이려면좀 편하겠다 근데 너무 아래각도에서 나오네 <웃음> 예. 아니, 이 댓글이 왜 이렇게 가로로만 나오지?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셨어요? 식목일이요어 예, 킹목일 티켓팅 제가 왜 해요? 전 공연잔데 예, 전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티켓팅을 해서 누구 줘요? 제가 티켓팅해서 티켓 안 되면은 공연 누가 해요? 여러분들이 하실래요? 자, 너 줄까? 자리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, 그죠 이번에 한3 4천 되지 않나? 3 4천 이틀이면은 야, 거의 뭐 6, 8천? 7천 정도네 7천 8천이3 와, 이틀에? 자리 0 0 자리 좀 남, 남지 않았어요? 적다고요? <웃음> 여러분 이틀에 7,000명이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<웃음> 다 매진은 아닐 거예요 어딘가에는 <웃음>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? 그게 어디냐면 저의 마음속입니다 <웃음> 죄송해요, <웃음> 죄송해요. 아유, 못 오시는 분들 어떡하시지? 아, 이번 공연 진짜 재미있는데, 클났다.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. 이번 공연 진짜 대박인데, 와! 프레스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뮤지컬 또 보신 분들도 마, 많... 많이 계시 계시잖아요. 이걸로 받침대를 써야겠다. 아, 이렇게 받침이 될라. 별로 안 높네. 어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왜이지또와 다녀? 뭘또 해요?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됐다 이제 와 지금 뭐몇 개를 올려 놓은 줄 알아요? 휴지 각티슈에 캔커피 뒤에 해가지고 오늘 시험 끝나셨다고요? 아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맵피스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티켓팅 저는 공연자라서 티켓팅 안 했습니다 네. 제가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는데, 티켓이 티켓을 사면 전 좌석에 가면 제가 앉아서 보면 공연 누가 해요? 근데 나도 앉아서 보고 싶다, 내 공연을 메피스토 엔딩 해석이요? 메피스토 엔딩은 전 죽어가지고 예. 엔딩에서 춤을 추잖아요,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,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바우스트가 만들고 싶다는 뜻 아닐까요? 예, 그거는 허상이겠죠. 이미 다 아, 아, 나 아, 안 죽어요, <웃음> 아, 가지고 스포 했 아, 아, 요안 죽어요, 아 저안 죽습니다. 환생이요. <웃음> 아. 아, 끄고 싶다. <웃음> 아, 질문환이 <질문하는 애> 누구냐? <웃음> 질문환이 누구냐? 야, 우리 회사 아니야. 아, 우리 반 애들 아니야. 야, 우리 반 애들. 야, 넌 뭐야? 야, 우리 반응이 아니라, 고 야, 아니야. 에이, 맞아. 아, 예. 아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죄니다제 가마 한번 보세요. 예. 제, 제, 제 정수리 한번 보 예, 요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니니 예, 아니아니 야그 질문으로 유도를 하면 어떡하냐 오빠가 그거 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 다른 질문 하자 빨리 아 이거 본의 아니게 스포이정이 돼버렸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오늘 메피스토 프레스코를 했습니다 네, 심판하리라는 노래 를 불렀고요. 식목일 스포요? 식목일은 일단 저 혼자서 단독으로 하고요. 예, 게스트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아마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리고 노래는 한2 0곡 이상 부를 예정이고. 네, 여러분들이. 듣고 싶어 하시는 제 앨범 노래들을 다 부를 거고 인페네트거 노래는 아마 안할거 같기도 하고 네. 인페네트거 노래 중에 제가 혼자 부르면 뭐 들, 듣고 싶을 만한 노래 있어요? 근데 인페네트 노래를 혼자 부르기가 좀 힘들어서 나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이게 전안 피곤하거든요, 근데 이게 눈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놔서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랩이요? 랩은 전잘 못해서 랩은 도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. 랩... 하... 랩, 저한테 어울리는 랩도 없고 랩 플로우 타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러브레터 기도. 기도를 어떻게 혼자해요? <웃음> 왜 하필이면 네 절망 아쉬운 이 내게만 보여야 하필이면 <웃음> 소나기요? 와 소나기도 혼자 부르기 힘든 사랑이 올 때는 제 노래잖아요. 아, 시간아요. 시간아, 낸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노에 잊고 있었네. 아, 시간아도 있구나. 시간이 또 멈춘 건가요? 그곳에 혼자서 나울고 있지만, 눈물이 멈춰서 나웃고 있지만, 다시 또 기다려. 선인장은 부르잖아요 선인장은 불렀는데? 저번 콘서트 때는? <웃음> 뷰티풀 뷰티풀 아 뷰티풀 진짜 오랜만이다 뷰티풀 원래 제가 혼자 보쌈 느낌으로 부르려고 했었던 있는데 그 버전 불러드릴까요? 붓바기별 진짜 오랜만이다 왜날 사랑했나요? 왜 나를 왜날 지쳐? 이제 공연 올라가기 몇 시죠? 지금 몇 시예요? 좀만 하고 이제 마이크 차야 돼가지고 메피스토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 남겨주세요 콘서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해 드릴게요 맵스토 얘기는 오늘 프레스콜 때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아 짧은 게 아니고 많은 이제 또 다른 배우분들도 계셔가지고 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한정됐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공연 8시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에피스토 너무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좋아하는 넘버요. 좋아하는 넘버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. 어... 좋아하는 넘버, 그 노래... 그 뭐지... <웃음> 아... 그 뭐였더라... 아... 진실이 무엇일까? 어떤 가치가 있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지실 이 넘버 좋아요. 왜냐면은 이게 파우스트가 정말 고뇌하다가 아 이제 메피스토랑 손을 잡고 결심을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네 자신의 욕망을 끄지만 해야겠다는 거를 이신에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신할때 진짜 마음 아파요 그래서 되게 파워풀하게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, 질문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예, 무영 때랑은 많이 다르죠 헤어스타일은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고른 건 아니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분장팀에서 해주셨어요 자, 첫, 자세히... 좀. 에드신 셔츠 벗을 생각 있어요? 셔츠 벗는데? 무릎 안 아파요? 무릎 진짜 아파요 무릎 좀 많이 멍들었어요 표정력이 너무 좋아요 영혼으로 꺾는 것도 좋아요 영혼으로 꺾는 게 뭐지? 아이라인 지난 거안 이쁘지만 오늘 <웃음> 아이라인 지난 건안 이쁘지만 오늘도 공연 잘하시게 <웃음> 감사하게 오빠 제일 자신 있는 장면이나 넘버는? 제 자신 있는 넘버는 저는 앞에 있는 넘버들 두려운 가득한 얼굴 여기 넘버 무릎 어깨요, 무릎 아파요 무릎 진짜 다 멍들고 멍들, 이 무릎들이 다 이렇게 해졌어요 하얘요, 여기가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, 여기들이 안 보이시죠, 잘? 무릎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다 까졌어요 옷이 까져가지고 하도 굴러가지고 아파요 아파 코 해주세요 애고 <웃음> 맘 아파 애고 애고 아고 고생하네 헐 너무 심한데 이랬. 근데 무대에서는 사실 잘안 아파요 내려오면 아프지 심판하리라 아까 프레스콜 영상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 보시면 돼요 <웃음> 내 모든 욕망들 깨어나 내 안에 두려움 모두 불태우리라 새로운 나의 삶을 시작해 헛된 꿈속에 살았던 어리석은 내 모습은 다 버린다 이런 노래예요 근데 어, 오늘의 TMI는 뭐냐면요 아까 TMI 알려달라 했는데 그 아까 그냥 원래 사실 이씬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랑 연결이 돼야지 제가 그 감정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그냥 무릎을 꿇고 시작했어요. 이 전에 원래 몸이 바뀐 다음에 파우스트로 변해가지고 그 파우스트가 이제 아 나는 이제 이 세상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저 메피스토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. 예.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몸이 바뀌고 나서 이 확인하고. 잃어버린 내 모습. 하면서 시작하는데 아까는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잃어버리는데 몰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좀 네 웃겼어요 사실은. 좀네 메피스토가 악마고요. 파우스트는 그냥 일반 박사입니다. 박사. 예. 네 그냥 갑자기 무릎 꿇고 잃어버리 한데 이제 몰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어 죽을 뻔했어요 예 공연 때 공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제가 더더막 하고 더 이렇게 이렇게 숨가빠하고더이 고뇌와 이 고민 이런 것들을 막 표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딱 잘라서 하니까 확실히 더 몰입이 아직 아직 안 되네요 예 제가 아직 명 배우는 아닌가 봐요 명배우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. 명수 드라마요? 아, 명수 드라마 봤어요. 명수 드라마, 예, 재밌더라고요. 연기도 잘하고, 예, 우연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생긴 걸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. 예. 처음에 파스트 생일파티 때 켈리랑 무슨 얘기예요? 아, 무슨 얘기 하냐면요. 예. 어, 누나 의상 이쁘네요. 이런 얘기요 오늘 메이크업 잘 먹었네 <웃음> 예. 와 오늘 메이크업 잘, 먹, 잘 먹으셨네요 <웃음>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덕담합니다 덕담 <웃음> 그러다가 이제 정말 몰입했을 때는 어,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봐요 켈리 누나 그럼 제가 아, <웃음> 아, 초청 받아서 왔습니다 아, 초대 받아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 할아버지를 꼬시러 왔어요, 막 이렇게 하거나 예.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요, 덕담 주고받거나 오늘 파티 아주 판타스틱하네요, 이런 대화 예. 객성에 안 들리죠 <웃음> 근데 저희끼리 신나려고 하는 겁니다 예. 헛소리 많이 해요 모든 배우분들이 다그러지는 않고요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예 사담도 나누고 덕담할 때도 있고 어 멋있다 오늘 머리 멋있게 됐네요래서 나무말 예. 대자지야 진짜 여기는 예 전에는 내 대기실 같이 썼는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대기실 매피스톤 혼자 써요 예 그래서 지금 몇 시예요? 나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,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질문 없어요? 21분? 30분에 차러 가야겠다 9분만 더 하자 공연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시겠다 팬들, 안녕. 이게 뭐야. 너는 너의 현실 프로그램 유연마 오빠에서 너의 여동생으로 여전히 유지혜를 기억하니? 우리 회사야. 우리 회사예요. <웃음> 기억하죠. 비형 예. 괜찮아, 비형 괜찮습니다. 비염 근데 제가 지금 만성 비염이 이래요. 저 가서 그 검사 아무래도 안 그래도 받았는데 만성 비염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아내를 좀그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야 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이거 하는데 어떻게 없어요? 한 3주 걸린대요. 3, 4주? 피 엄청 나온다 해서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요. 찮아요 피나면 무서워 나, 저 취향 옷이요? 아, 저는 이 이막 옷이제 취향이에요 예. 이것도 물론 이쁘지만 뭐 파란색도 저랑 어울리긴 하지만 빠채 마시는 거 뭐예요? 빠채 아 그거 비타민 음료인가? 몰라요? 뭐지? 그거 진짜 근데 그 이제 그게 몰입을 하다 보면 그 빠지예요. 예. <웃음> 아, 비타민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? 모르겠네. 저도 모르겠어요. 지휘자님은 내 혼자 지휘하시는 거예요. 혼자서 이제 감독님이 지휘하시죠. <웃음> 대구 공연 기다릴게요. 아, 대구 공연이요? 이거는 지방을 안갈 텐데, 아마? 필리핀 인스피리 분들, 아이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. 예. 저녁이요? 여기 식당에서 주는 거 먹었어요. 오빠 저 티켓팅 못 했어요. 아이고 저런, 지금이라도 한번 봐봐. 예. 악마의 웃음소리요? 악마의 웃음소리가 뭐지? 악마의 웃음소리가 뭐예요? 전 악마 아니에요 전 지금 천사인데 이거 보다 보니 집에 도착 아이고 예, 이제 쉬시겠네요 퇴근 시간인가 지금? 아빠 졸업사진 포즈 추천해줘요, 졸업사진? 한뭐 아, 요런 거? 아니뭐이런거아니뭐 요런 거 평생 남는 거니까 그냥 이쁘게 찍어, 무난하게 종강한 대학생 시간 개념이없다와 저도 종강해가지고 와 그래도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예, 그래도 어, 유지할 수 있... 예, 시험을 잘 봤어요, 그래도 종 성적이 아마 나오...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강을 했어요, 대학원 계절학기 하시는구나 오연아 뭐이뭐요 식목일 인도네시아..아 저 가고싶다 인도네시아, 가고 인도네시아 뭐..아시는 공연 뭐..그쪽 계세요? <웃음> 인도네시아에도 이게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 예.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해외를 나가서 콘서트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또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. 그래서 이번 식목일도 해외에서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.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근데 되는 건 아니지만 예. 저도 보고 싶어요. 해외 계신 많은 분들도. 우연, 뮤지컬 배우가 꿈인데 응원해 줘 아, 뮤지컬 배우를 또 꿈꾸시고 계시네요. 예. 파이팅 하세요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네,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은 언젠간 네 멋진 뮤지컬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공 공연곡 뭐 했어요? 아 이게 공연곡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예,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25분에서 30분 가량의 공연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좀 어렵기도 하고 살 많이 빠졌다고요? 요즘에 야식 먹고 있어요 다시 야식 먹고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예살좀 네, 그 쪘습니다 2kg 쪘어요 1kg인가? 지금 뭐, 오빠요즘 요리, 예, 요즘 요리 잘안 해요. 요즘 정신이 없고, 바빠가지고 예 어깨 괜찮습니다. 어깨 괜찮아요. 어깨 안 아파요. 괜찮아요. 그냥 잘 때만 조금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막좀 간지럽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간지럽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인대들이 아 인대들이 이제 그 연골들을 잡아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근육들이 조금 아파서 근데 괜찮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돼요 여기를 여기가 좀뭐좀 뭐좀 결릴 때가 되게 많아서 제가 여기를 막 자주 이렇게 만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어 뭐하는 건가 예, 네,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터키 인스피릿 분들에 예, 보고 싶습니다, 저도. 예, 제가 혼자 이렇게 가슴을 막 만지니까 좀 예,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. <웃음> 제가 무식주의 그냥 만지거든요, 이렇게. 괜찮습니다, 근데. 예. 저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들도 평생 건강하셔야죠. 바레인 출신 바레인 인스피릿도 계세요? 와. 대박이다.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맵피스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는 다 없으신 거죠? 네. <웃음> 저 이제 마이크 차야 돼서 오늘도 여시 공연. 네잘 하고 여러분들에게 네, 또 여러분들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러 오신 분들에게 또 멋진 공연을 또 네, 선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. 어, 오늘 한 번, 어, 오늘 어떤 공연을 할까요? 오늘 또 어떤 공연을 해볼까? 예 여기가 방음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된, 되는 편이죠? 바로 옆방에 또 이제 다른 배우분들 계셔서 30, 오늘, 아, 지금 30분이요? 네, 마이크 차로 가겠습니다 저 그러면 안녕 이따 공연에서 보는 분들은 네, 이따 매피스토로 네,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스피릿 여러분들은 네, 제가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안녕 보기 좋았더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죠? 지금은 어떠세요?